민속주점을 참치집으로 업태전환, 컨셉전환을 해서 가장 색다른 참치집을 연출했다는 거 예, 김상훈 소장입니다. 장안평역 3번 출구에 갔습니다. 예, 장안평역은 하루 승하차는 3만 명 정도인데요. 첫 번째 먹자 골목으로 쫙 들어가면 오늘 제가 주목한 대가 참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벽면에 최고다 라는 캘리그라피 상호가 들어오죠 예, 모든 음식점이 그렇듯이 파사드 디자인, 입구 디자인, 출입구 디자인이 너무 중요한데요 입구에서부터 이 대가 참치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항의 한상 코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맛있겠는데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외벽에도 우리 대표님의 사진과 대가 참치의 이런 bici 그리고 대가 참치의 시그니처 메뉴인 참치 한상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면 간판 오, 참치 한 마리 올려져 있죠 그리고 석가래가 있는 기와 아, 노랭도 올려져 있습니다. 예, 쭉 이런 대표 상품들의 이런 포스터도 직접 액자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푸짐할 술상 색다른 참치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김원복 사장님의 얼굴입니다. 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풍진 세상 이겨내는 대가 참치. 야, 서울식객에 직접 쓴 이 시향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살맛 나는 참치 맛집 인정입니다. 예. 네러티브 마케팅을 볼수 있습니다. 예. 오, 정말 특이하죠? 민속주점 같은, 야 네, 예, 김상수입니다 야, 오늘 야 장안평역 3번 출국야한 5분 거리인데요. 서울에서 이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가장 특이한 참치집 같아요. 대가 참치. 어, 분위기 한번 보실래요? 야,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 야, 이게. 보면 이 석갈에 보이시죠? 저 석갈에 너무 좋았는데요. 석갈에도 보이고 시 민속 주점 같은 참치집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주 특별한 오늘 참치집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저랑 같이요 대가 참치.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가참치의 김용복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아, 예, 예. 야, 역시, 야, 요즘 대가참치 지금 오픈한 지몇 년째세요? 이 자리에서는 한 어, 20년 넘게. 20년. 예. 20년이고, 네. 이야, 참치집으로 네. 바뀐 게? 한 6년 가까이 됐습니다. 6년. 20년 동안을 이 가게 주인으로 사신 거네. <웃음> 청춘을 다바치셨네 <웃음> 야 저도 한 10년 전에 이렇게 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민속주점 사장님이셨는데 저는요 민속주점 컨셉으로 오히려 여기 장안평역 상권이 어떻게 보면 그 유명한 서울 장안동이잖아요 장안동, 정말리, 언게 보면 경남호텔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남성이 많은 전형적인 동대문계 1등 직장인 상권 그래서 먹자와 뭐 유흥과 이런 테마가 상당히 강한 상권입니다만 10년만 이한 가게에 버티기도 힘든데 20년 동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런 완벽한 장수 가게 아, 동대문구에서 정말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장수 가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때 참치집을 저희 회사가 지겨한 적이 있어서 그 참치집만 오면 고향이 온 것처럼 너무 전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보이시죠? 야. 이거에 이딱 제가 좋아하는 청아 한잔 딱 해야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닷지에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아네 정말 좋아요 좋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네, 네. 예, 음. 너무 좋고 닷지에서는 두명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아 아, 응. 맞아둘 정도 먹는 네. 게 요즘은 저는 열평가게도 아, 뭐냐, 예. 디귿자형 닷지로 꾸미고 예, 예. 주방에서 조리도 하면서 서비스까지 하는 그래서 1% 한 알바 필요할 때한 0.5명 정도 쓰는 10평 컨셉 음,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있어 되게 작은 네. 가게로 링건 비싸니까. 아, 음. 사장님, 이게 지금 메인 참치인데, 야 이게 1인분 얼마짜리예요? 이게 지금 75,000원짜리. 예, 예. 75,000원. 예, 어디야 우리 창업동 TV 시청자분들에게 저 V별 설명 한번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참치 꼬치. 예. 예. 이게 백골도로고요. 예예백고 예. 예, 예. 이쪽에 가마도로. 도로 가마도로. 예, 도로고요 예. 이거는 이제 번도로번도로 2번 2번 예. 예, 이거는. 주도로죠 주도로고요. 예 예. 예 이거는 맥카도로. 아 맥카도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 예. 정리하면 이게 혼마구로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맥카도로고. 메카도로, 예 한가지 예. 니다 그다음 비가에는 없네 여기는. 예, 비가에는 아 이건 맞죠? 다 혼마죠 지금. 예와야 근데 이 정도 가격인데도 다 혼마만 거의 나오네요. 네. 예. 아 그렇구나. 분들이 <웃음> 참치 나오기 전에 가볍게 예. 술한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라고. 예 예. 예. 일단은 전부 가고요. 예. 예, 전부 생생점입니다. 아, 예, 그래요? 생님들이 드시기 이렇게끔 삶아서 예, 예, 예. 예 문어도 생 문어를 직접 문어 예. 예, 문어 문호, 문어고요. 문호, 예, 예, 예, 이거는 골뱅이고요. 아, 예, 이거는. 네, 새우고요. 오케이. 예, 이거는 멘다이사라라고사 먹어 고 예, 예, 예, 알죠? 예. 예, 멘다이살라. 예, 아, 그러면 예, 예. 처음에 나오기 전에 예. 전체를 먼저 먹고 네. 예. 요주하고 이거를. 주하고 장구 가고. 장구 가고 예. 전체를 먹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네, 가위바도 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네, 같이, 이거, 총합하고 총알하고 예, 같이 튀게끔 나오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인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참치가 나오고. 그렇죠. 예, 참치에 곁들여서. 예, 예. 네. 꼼장어도 나오고. 아, 이렇게. 이거 특이해요. 예. 야, 사장님, 예. 요 참치집에 꼼장어 나오는 거 제가 처음 예, 봤는데. 이게 참, 이렇게 불맛으로 잘 저기 해서. 예, 예. 예,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예. 그렇구나. 수면 제가... 좀 어, 어떤 술이 제일 인기예요?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예, 예. 예뭐 손님들이 소주도 많이 드시겠지만 예예. 일품질로 예예. 그리고 요즘에 또참치집이다보니까또사케를또 또 아, 또 좋아하시는 아또 그렇군요 이사케얼마짜리예요 네. 월계가? 예, 월계가 8만원짜리 8만원? 예, 다이긴조라고일품질로는 예, 예. 여기에서 2 5 0 0원 하나요? 저희가 3만원 받습니다 3만원 예. 소주 한 병은? 5,000원 받고 5,000원. 아 네. 싸게 받네. 네, 강남 일식집은 좀... 소주 8,000원이네요. 아 예예예. <웃음> 예, 예. 이거 장어가 나오네요. 예 네, 장어입니다. 야 네. 이게 이게 민물장어인데. 네. 손님들이 아, 양, 이... 양념으로 된 민물장어인데요. 손님들이 예. 참 좋아집니다. 야 이게 이게 7만9천원짜리에 맞나요? 7만5천원. 네. 베가스페셜에 나오는아 7만9천원. 7만9천원이요. 아, 아 7만9천원짜리. ,000원. 아, <웃음> 예. 이게 은행 이런 디테일까지. 예. 은행이나 꼼장어 같은. 튀김 예. 어... 나오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국물이 나오는 거죠. 예. 국물. 예. 어, 이거 이거 메로구이. 예.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으로 쭉 아까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튀김과 예. 그 다음에 알밥과 그 다음에 막기. 막기, 예. 막기. 예. 예. 그러면서 야. 이 아늑한 이 전통찻집 같은 이 분위기. 전라남도 한 평에서. 오, 예. 하나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가져와서 헉? 45일 정도를 예, 예. 숙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지어놓은 겁니다. 이 와, 그러니까... 전폭 한옥 스타일의 네. 정말 참치 맛집이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야, 지금 이 정도 음식을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이 네. 정도면 원가 40% 넘지 않으세요, 사장님? 아, 당연히 넘죠. 넘죠. 네. 45%야 딱 봐도. 예. 네. 저희는 솔직히. 예.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만도 해 감사하고, 아예 예, 예, 예. 뭐아는좀 덜하지만, 예, 예. 손님들이 그 만족하시고 다시 제찾아 제 찾아오시는 게 저희한테 큰 보람입니다. 오케이. 네. <웃음> 야 사장님, 야 사업한 20년 해보시니까, 네. 야 제가 장안도 바닥에서만 20년이면 이업계 터줏대가계신데 네, 20년 정도 해본. 이 내공 과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개인 프라이밋이 이렇게 설정하게 예, 고장이 되어 예. 있고 예, 예. 이게 전부 다 원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 소에 있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이고, 이게 어. 다 하나하나가 다 지금 다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 신 실류가 예. 사람인의 나무목이다. 맞아요. 예,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기대 시는게 실류처럼, 여기에 대가참치 오면 음. 조금 뭔가 휴식공간이 될수 있는. 아, 그렇구나. 예, 예. 저도 이번에 이렇게 대가참치 시즌2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 상한 캘리 작업을 한번 하고, 디자인 작업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진 촬영도 하고 음. 이러고 해서 짠 하고 새롭게 한번 이렇게 오픈했습니다만 네. 사장님이 느끼시게, 어떤 딱 새로 바뀌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면 고객 반응은 어떠세요? 프랜차이즈처럼 네. 어. 예, 깔끔하게 정리가 아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브랜딩이 그냥... 된거죠 네 예, 예, 아, 아, 예, 브랜딩이 된거죠 수질맛 술맛, 색다른 참치맛 이러면서 저 정말 켈리를 정성스럽게 썼거든요 예, 아, 예, 이거를 맞네. 그래서, 소장님이, 그래서 예. 어 결국 내가 이거 최고야 그래서 최고다를 아예 제가 딱 올렸었는데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턴트고 제가 켈리를 직접 하지만 제가 알차게 가야 되거든. 근데 되게, 제가 되게 마음 가는 이런 가게여서 저는 네. 이 켈리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제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 마음이. 결국은 여기가 사장님의 일터인가요? 놀이터인가요? 어떤 공간이에요? 일터도 되고, 놀이터도 되고. 아,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장님 이제 50대 초반이시니까. 앞으로 제가 보는 70대 초반에 인터뷰를 또한번 할게요. 아, 예. <웃음> 저도 대가 참치에 열렬한 팬클럽으로 제가 등록을 할 테니까요. <웃음> 제가 자주 네.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스마트 예, 스마트 예 스마트 고맙습니다. 형입니다. 예. 오늘 대가 참치 영상 보셨나요? 사실은 최근 제가 경영 개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B I C I 그러니까. 예, 켈리 사인을 직접 제작을 해서 간판과 내부 외부 사인물을 바꿈으로 인해서 아마 매장이 시즌투경영에 아마 새로운 또 시작을 이렇게 알리는 디자인 개선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대가 참치의 가장 큰 비결은 결국 민속주점을 참치집으로 업태 전환 컨셉 전환을 해서 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색다른 참치집을 연출했다는 거 아마 이게 대가 참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매력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창업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 아마 신규 고객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이후 창업자가 행복한 최고의 창업법은 결국 월세 싸면서 인건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창업자에게 순익률을 높이는 경제적인 부가가치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업자가 행복할 수 있는 100가지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구현하는 창업자의 행복 찾기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가 참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